주의해야 니다 저번에 <웃음> 재밌는거 많이 했잖아 많이는 아니다 <웃음> 엉덩이를 조심해 같은거 아 그건 도대체 <웃음> 음 그러면 그냥 레더로 해볼까 레더 한번 더해보자아 <웃음> 로디는 오늘도 느립니다 시바 들어와 한번 해볼까 <웃음> 참고로 나 지금 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떠있다 온라인으로 떠있다고? 어 나는 네가 온라인으로 떠있다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바뀌어져 있을걸 그런가? 응 그냥 파티는 파티에 파티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어어 그런거다 그런 거다. 파티 들어와져 있어서 일대일 시켜버리면 되나이지? <웃음> 그럼 나집 간다 <웃음> 이미 집이지 마 아휴 어휴, 어휴 귀삼문다 아 그래 이거 말고 이거다 아이씨 이거 말고 나가? 어딴 거에 야안 나가진다 가끔 왔다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방에 들어갔다 <웃음> 지금 다운 로드 중이냐? 음. 음. 파티원을 기다리는 중이 떠 있는데, 음. 뭐냐. 어, 어, 어, 다 문다. 파티원을 기다리는 중이 떠 있는데, 수락한다수락했다 그럼 다운로드 중인가? 어, 다운로드 중. 36%. 느리다. 아, 다 이거. 뭐냐, 이거. 어, 그냥, 빙판에 미끄러져서 탈출하면 된다. 음. 그런데, 대 어려울 거다. 거다. 좀 어려울 거다. 나는 대혼색 <웃음> 할 거다. 음, 아마 테러 스요 아니다. 은기색으로 바꾼다. 당근색을 쓰지, 그러냐. 안 된다, 그거는. 녹색깔 해야지. 어? 다른 색깔도 있네 와, 어, 처음 본다 이 밑에 있는 색깔은 <웃음> 검정색 할래 응응 음, 음. 어, 어디서 반대색 계속 들어온다 먹었네 응 음, 검정색 말고 아 검정색 안된다 그냥 녹색 할래 그리고 주황색이 없다 밑에 당근이 있다 <웃음> 누가 저 5천원짜리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응. 리방의 냄새가 난데 음... 당근.. 당근 주제 조용히 있어 <웃음> 대헌이도 들어왔다 인공지능을 왜 채웠지? 인공지능 이거 채워도 의미 없는데? 게임 시작하려고 야 하는 방법만 좀 가르쳐 도 그냥 이동하면 된다 미끄러지나마 어 우클릭해가지고 좋은 각도로 미끄러지면 살아서 간다 혹시 이것도 엉덩이 조심해야 되나? 그건 아마 아닐걸 킹킬은 아닌데 응 아. 그냥 협동매. 어, 우리가 죽은 표식에 다음에 부활시킬. 응. 수... 음. 가볍... 하나이기에 우리는 강하다. 그러면 가볍게 이거 한판 하고 레더 이 끌려가면 됩니까? 어 재밌으면 몇판더 할거든. 아, <웃음> 이 게임을. 어, 나도 이거 전에 재밌게 했었거든. 민규도 그렇고. 야만 <웃음> 민규 오면 이거 한번더 하자. 재밌으면. <웃음> 근데, 하나가 빡쳐가지고 껐었다, 중간 <웃음> <웃음> 왜, 한, <웃음> 5일 뿐이 없지난이돈 뭘로 할까? 보통으로 해라. 보통, 보통. 극한 그 누르면 100% 뒤진다. 아, 아무도 진짜? 못한다. <웃음> 다음번에 극한으로도 <웃음> 그 한번 도전해보자. 뭐야, 이거? 피해야 돼? 어, 잘 미끄러지면 된다. 어?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참고로 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 밑에도 진짜 그리고 빙판마다 조금씩 다른데 반향 조절이 불가능한 빙판도 존재한다 그리고 저거에 부딪힘 뒤진다 작업. 주의하도록 합시다 어, 어 어느, 누가 새끼 깼다. 깼다. 누구야 누가 어느 새끼가 깼다 누구야 깼어 어느 새끼가 깼다 야야 야, 초록색으로 하니까 노린재 같은데 기분 탓이다 난사로 가든 왜 죽었냐 난어뭐 안에 있어서 다아 내가 그 스타를 창모드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, 화면이 한 번씩 아, 화면을 방향키로 조절하면서 해야 되거든 와 뭐야 어. 여기 왜이리 빨라 에, S키도 누르면서 해야 되나? 정지도 하면서 해야 되나? 내거 이건 이거는 <웃음> 어 야야 인공지능도 플레이 되는데? 어 플레이할 수 있다. 어야저 빨리 가는 길 언제 해야 되냐? 아헬거 <웃음> 속도 잘 골라서 가면 된다. 아 진짜. 아 아 그, 이거 광클 해야 돼 저기는 어 그냥 길 따라서 잘 가시면 됩니다 죽어도 저 인공지능 가지고 다시 할수 있다 어, <웃음> 개꿀이다 누웠겠다 누가 누가 진짜 잘한다 어느 끼인지 몰라도 검색어 아, 뭐야 뭐야빙파에서 꺾을수야 <웃음> 뭐야, 와너너왜 너 그로 가 어..잘못 꺾어서 뒤져버렸다 <웃음> 아 이거 개재밌는데 23단계 까지 있어 이거 어..단계가 생각보다 많다 왜 이래 많아 이거 <웃음> 한판 한데 얼마 걸려? 조금 걸린다 아마도 <웃음> 야 야! 저놈이 네 말이 끌고 간다 나 죽었다 <웃음> 다 죽.. <웃음> 연연연세추돌 사고 일어났다 아야 그렇지 아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애들이 안 움직이니까 개 어렵다 야 근데 이거 애들 아프다. 애들이 깨니까 너무 재미가 아 없다 플레이어 7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살렸다 <웃음> 인성 플레이어 9오 뒤질 아 근데 재미 재밌... 이거 할만하다 생각보다 그렇지 뒤지면 아 리스폰 시간이 몇 초냐 아, 어 이게 아하. 어려운데. 어느 <웃음> 제 기고? 야저 부서진 빔판은 못못 뭐, 뭐 그거 아니야? 못 지나간다. 넌못 <웃음> 어, 지나간다. 어. 오케이. 광전사가 자꾸 해맑게 뛰어다니네. 오오오 어. 오. 잘못 꺾었다 <웃음> 잘못 꺾었다. 아, 탈 뻔했다, 씨발. 내 육신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거야. 플레이어 7 가자. 으악, 박았다. 으악. 플레이어 1 어. 가자. <웃음> 야, 니네 살아났네, 이 살아났다고? 어, 니네 살아났네. 어디 있지? 악. 그래서 죽였다. 아, 어? 어디 있지, 근데, 내꺼? 왜안 보이냐, 난. 잘 보면은 디지트 있다. 아, 있다, 여기 있네. 네, 노린제 같이 생긴 거. 가자, 에이. 플레이어 9.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어, 피고 어, 어 누가 캤다 야, 저, 저, 저 너무 고인물이다, 저, 노란색. 싹 고인물이다. 아, 이거, 우리가 도전해야 재밌는데. 가자, 플레이어 7. 아, 이거 뭐야, 이거, 골프 이시잖아, 야, 이거냐, 이건. <웃음> 어?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아아이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. 이거 없어졌네. 안 돼. 이 어, 희. 왔다. 어허. 난 죽었어. 이번 판이 거꾸로빙판이었던데. 아, 거꾸로빙판 아, 맞네, 씨발. 어째 하는 거냐, 동동장 도진 거다. <웃음> 나 혼자 남은 거 같은데, 개 벼졌다. <웃음> 이번 판 리스폰 안 되나? 어, 왜 리스폰이 안 돼? 고고 동동장 고고 고고 어. 아아 <웃음> 뭐야 뭐야 모르겠다 이 음. <웃음> 대초마을이다 아 <웃음> <웃음> 죽었다 <웃음> 야나 트롤링 중이다 <웃음> 못 지나가게 한다 난못 아... 지나가다 전멸 아니냐 이거 너, 뭐, 전멸인데 야 어쩌냐 야 게이머보다 <웃음> 다시 도전하자 재도전 극한 <웃음> 미친놈아 하지마 하지마 밤! <웃음> 블 오케이 자 노린재같은거 끌고 가자 요거 스폰지 뒤에 붙어있는 떼수생이 아 생긴 졸업 봐. 아, 뭐야 야 애들이 너무 촘촘하게 다 있는데 이 극한 난이도냐 이거 아니 걸 극한은 이 정도 아니아 뭔 이건데? 극하은 극하는 겨우 이런 게 아니다. 야 톰한테 자꾸 부딪친다. 톰? 어. 아야. 죽었냐? 죽어... 나 죽었다. 내가 어디서 뒤졌니 몰라. 자꾸 톰한테 부딪친다. 아! 미네랄에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. <웃음> 야 자꾸나 톰한테 박는다. 오이한명 어디 갔냐? 아 깨고 있네 아 됐다 됐다 들어왔다 뭐야! 아저 불기둥한테 죽었다 <웃음> 마리오에 나오는 불기둥같이 생긴 어. 거한테 죽었다 아나 화장실 갔다 하겠다 와 갔다 오시길 아잇 또 막았어 <웃음> 나 화장실 간다 내가 뭘본겨해 이거 왜 이리 어렵냐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야? 시작. 어, 뭐. 야 봐, 플레이어 팔 가자. 아이, 아이쿠. 아이 뭔지이야. <웃음> 간고 맞지. 와. 야, 동동장 쫓겨났다. 아, 제발 쉬운 건가, 그냥. 피하고, 피하고, 안 돼, 안 돼. 아씨, 깨어럽다. 아씨아 후클릭 아, 얘나 우클릭 때문에 아씨아제어판아 빨리 꺼져 아. 빨리 꺼져 아 진짜 저거 왜떠이건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음 아닌다 이젠 못한다 오, 오, 어. 깼는데 아니, 나 그거 어, 하는데, 자꾸 그거 된다. 어, 또 여기야? <웃음> 어, 네. 푸지포 같은 거야. 어, 뭐야? 아, 이거 왼쪽, 왼쪽 아니면 그렇게 가야 되네. 나는 요, 요행을 바라고. 시바, 위치가 뭐였줬다고요 나 여행을 가라고 가운데로 가겠다. 갔다. 어 뚫었다. <웃음> 어응 여기서 어쩌... 여기서 떻게 해야 되냐 누가 깼어 또. 저 노란색이 고인물이다 내가 봤을 때. 내 거니. 이건 어째 하는 음. 거냐. 뭐야 왜 죽었어 나. 아. 어째 는 거냐, 이거? 왜 내꺼 자꾸 죽지? 이거, 이거 잘 보면은 투명한 거 있거든. 어. 그거 피해서 가야 돼. 투명한 게 있다고? 어. 아, 그렇네. 난 처음 봤어. 어디가 길이지? 아! 여기 갔다가. 왼쪽 아래로. 아, 아래로. 아래로. 거의 가. 아래로. 어. 여기 갔다가. 또 아래로 저거 따라가라고 어어 죽었다 <웃음> 야 투명한 건 보이는데 아맨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어 저거 잘 보면 조금씩 패턴이 있다 저거. 그리고 여기 죄다 투명한 놈들이 잘 보면 어 뭐야 깼다 또 제가 레벨이 이루었습니다 야 나는 이거 화면을 키보드로 조정하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창모드라서 그럼 전체로 바꾸러음창모드 편하다 그래도 게임할 때는 아니가 창모드라니까 게임 플레이가 느려지나? 어 그런 걸 수도 있다 뭐야 6단계는 생각보다 안 어렵네 근데 진격하자. 어, 나왜 죽었냐? 길 타다가. 다 피해갔다. <웃음> 다 피해갔다. 어? 아, 던 잘못했다. 여기 또 뭐가 있냐? 근데. 아? 어야 맵을 좀 봐야 되는데. 얘 너무 어렵다, 이거. 어, 뭐야? 또 죽었어. 잠깐만. 저까지냐? 야, 나맵 구경하러 온 건데. 뭐야 안안 보이니까 아, 아, 아 모드. 죽어버렸다 아 창모드 창모드 아 하면 개불편해지는 게임 전지 <웃음> 가야 되는 거. 전 지금 문짝이 안 열렸네. 뭐야 저건? 어렵네 이거. 어렵다. 또 죽었다. <웃음> 누가 죽었다? <웃음> 와. 아. 음. Why find t 나가나? 아 이거 길을 <웃음> 고를 수 있네. 쉬운 길 어려운 길. 파 i n 호 the h 야 근데 너무 많고 어렵다. 응. 급가속. 아. 근데, 아, 어... 그거 거꾸로 간다. 오, 날아간다. 아... <웃음> 이 빙판은 거꾸로 나갑니다. 주의하세요. 아우. 뭐, 이 그런데... 빙판? 그렇네. 이로 간다. 눅하네. 아, 문워크 하네. 아, <웃음> 잠깐만, 이거, 제, 어째 가는 거냐? 아, 누가 또 죽었다. 야, 이거, 어째 가는 거야? 어. 꼴대도 어디고? 꼴대가 안 보여. 아, 꼴대. 아, 어째 가는 거야, 이거. 난 요행을 바라겠다. 어. <웃음> 저기 뚫어 몰랐는데 아오 아오 뭐아 어, 실패다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지드인이야 별 <웃음>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 오 어, 그렇군 어로리치 어, 어. 클리어 어, 어. 재단을 열려면은. 아, 자꾸 아, 안 보인다. 스위치를 눌러서 열어야 하거든. 스위치가 이거가 뭐지? 스위치가 거든요. 저 있네, 밑에. 저 밑으로 가려면은. 일단 저걸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. 요게 스위치냐? 깼, 깼, 깼는데. 야, 들을 게 <웃음> 어렵잖아, 근데. 어, 어떻게 알았냐? <웃음> 음... 잠만 한 번, 한번 볼게 이게 스위치냐 맵을 보면서 저기에 스위치도 같이 달려있다 그리고 잘 보면 암흑 기사가 있다 오. 어! 저았어 <웃음> 아오? <웃음> 아오! 아, 아, 아, 키보드랑 같이 눌러야 되는 거 까먹고 있었다. 어. 어, 아. 잘안 눌렀다. 잼복층의 빙판 탈출 실패. <웃음> 아직도 이거 게임 감을 안, 못 잡겠다. 음 어? 디지트가 살아났다. 으어어어 뭐야? 아, 야 이거 근데 나 이거 길이 안 타진다. 마우스가 너무. 그게뭐 말? 아 버튼. 제 버튼을 안 눌렀다. 짠오. 짠오. 아, 나 이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. 아, 키보드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. 다음부터 절대 흠. 창무도 하면 되겠다 이거. 린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살려고. 아우 아우. 아우, 아우. <웃음> 뒤졌다. 어, 아, 가졌다. 가졌다. 좋대 뻔했다. 좆됐다. 아이 키보드까지 같이 눌러야 돼서 짜증난다.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올까? 아!